마지막으로 아처의 스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처가 총 6가지 기본 배열을 잡혀있고요 그 기본 6개에 0개로 하나씩 박혀있고 마지막 스킬들은 이런식으로 같은 거두 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스킬들은 표식이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블레이더의 표식하고 같은 겁니다. 그 표식이 부여된 상태한테 공격하는 스킬이고, 이 스킬들을 쓰려면은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이 스킬이 열리는 게, 아, 배울 때 레벨 41이었나? 40대 배웠거든요. 결론은 한40 후반, 아, 4 2 이후부터 이 스킬을 쓸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 지금 보이시죠? 게이지 초반에는 이거 없을 거예요. 이 끈기라는 게이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끈기는 가만히 있어도 차고 공격할 때도 찹니다. 지금 이 때까지 나온 이런 게이지드가 따로 있는 캐릭터 중에서 아처가 제일 빨리 차요. 차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화 51대 열리는 이 특화 찍을 때 여기 보이시는 이세 가지 갈림길에서 끈기 회복약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땐 찍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워낙 빨리 차고 이 아처의 스킬은 또 신기하게도 이 여섯 개 박힌 이 상태에서 건드릴 게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은 막 여러가지 있어서 막 바꿔 끼울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바꿔 끼우고 스킬 트리를 짜야 하지만 아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본 스킬로 끝까지 다갈것 같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말 못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희귀 영웅 스킬들 근데 얘들은 딱 봐도 드랍으로 얻는 스킬들이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얻기 전까지는 기본 주는 이 6가지에서 스킬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레벨 올리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단다면 우리가 수동을 할수 있는 거는 여기 박히는 특성 특성만 골라주면 돼요. 근데 이 특성은 다들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가 사냥에 도울지 뭐가 PVP에서 사용해야 할지 이 능력치들을 보시면 충분히 알 겁니다. 우선은 제가 해드린 세팅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때까지 처음, 시, 처음 시작에 박힌 이 6개 순서대로 그대로 돼 있고요. 자 바람의 눈 스킬은 스킬 공격력 1 0를 했습니다. 자체 10% 증가 그리고 이 바람의 눈의 연계기인 새벽별은 5초간 자신의 공속 5% 증가 이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스킬 돌풍의 시선은 쿨타임 재생시간 쿨타임 8% 감소로 착용했고요 돌풍의 시선의 연계기인 바람결집은 확정 치명타 1 0를 했습니다 이 5초간 대상의 쿨타임 증가 10%는 사람 PVP 할 때만 효과가 있지 몹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냥 시에는 이스킬을 쓰는게 아닌 급소사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 스킬 폭풍의 응시 특성은 저는 스킬 공격력 10% 박았습니다 어, 5초간 치명타 50% 괜찮긴 한데 일단 처음에는 공격력 자체가 낮잖아요 스킬 공격력 자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폭풍의 응시에 연계기인 바람의 진격은 5초간 공속 10% 감소 어 얘는 솔직히 둘다 사냥시에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 범위 피해주고 공격력 15%를 감소시키는 이거는 그러니까 던전 돌때만 필요합니다 악마토벌이나 메인퀘스트 돌때이 범위로 바꿔주시고 그 외에는 어 솔직히 사냥시에는 두개 다 필요가 없어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15포 감소하기 때문에 딜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냥 일단 기본인 봉쇄사격으로 해놨습니다. 다중표적은 악마토벌 메인퀘스트에 나오는 잠몹 처리할 때 이렇게 범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번째 스킬인 대기의 둘숨은 쿨타임, 쿨타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범위가 있죠? 다중표적이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악마토벌이나 메인 캐스터 하실 때 바꾸면 되고요. 이제 p v p 로 하실 때는 연속사격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추가 피해를 아직 제가 데미지는 확실히못 봤는데 그래도 50% 확률이니까 공속 빠르신 분들은 더발동 확률이 좋을 겁니다. 대기의 둘숨에영기인 입새 돌풍. 저는 입새 돌풍은 5초간 자신의 치명타 350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범위로 바꿔 주기 때문에 5초간 본인, 본인 버프로 바꿔 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범위기가 많죠, 아처가. 그리고 다섯 번째 스킬인 새해 활강. 쿨타임도 길어요. 대상에게 부여된 임의의 강화 효과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이 말이 버프 효과입니다. 버프 효과. 이것도 완전 pvp 스킬인데 범위기로 하기에는 계속 데미지가 반감되니까 요거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인 버프 일종 제거를 착용하셔서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활강의 연계기인 별소나기는 아직 제가 다 받지는 못했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쿨타임이 쓰겠죠. 사냥할때는 아마 이 희귀 스킬이 드랍일 거고, 이 고급 스킬은 아마 퀘스트 깰때 받을 겁니다. 레벨 74까지는 계속 이 스킬을 주기 때문에 분명 받을 거예요. 아니면 길드 상점에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스킬인 구름간통구름간통도 이렇게 쿨타임이 있습니다. 쿨타임을 착용하시면 되고요. PVP 때는? PVP 하실 때는 공속, 공속 감소하는 이 봉쇄사격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름관통의 연계기인 서립바람 환영은 이쪽도 아직 다안 배웠지만 공속 10% 증가를 착용하는게 더 이득이겠죠 오이 어, 두개는 제 생각은 드랍스킬 같네요 오 고급 고급등급의 pvp 스킬은 처음 보네 아마 이게 획득되면은 PVP로 이걸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차있을 때 사용 가능한 이 표식 스킬들을 특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흐느끼는 바람은 5초간 공격력 증가를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지전처럼 평타에 평타 쓰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 5초간 공격력 3포보다는 그냥 이 스킬 자체에 확정 치명타 15%를 씁니다이 5초 안에 연계 스킬을 사용한다면 이득이겠지만 거의 평타 쓸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집중 공격보다는 급소 사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상은 이 스킬은 여기서 범위기가 있는데 범위기론 데미지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범위기는 쓰지 않고 스킬 공격력 15% 증가 이걸 사용했습니다. 그 포효하는 대기는 아직 스킬이 열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쿨타임, 쿨타임 증가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사냥 시에는. 그 외에는 이제 네임드 잡거나 PVP 할 때는 이쪽 공격방에 공격력 감소하는 거 이걸 사용하면 됩니다. 편한 게이 여섯 개가바꿔낄 필요가 없어요. 이 PVP 스킬들인 영웅 스킬과 희귀 스킬을 얻기 전까지 말이죠. 이 스킬들은 아직 직접 배워서 봐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저도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고렙 찍고 스킬을 좀 많이 드신 분한테 제가 여쭤봐서 효율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